이번 영상은 인젝터 홀 청소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작업하면서 청소 불량으로 인해서 인젝터 동화쇼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느냐.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이제 써봤는데요. 지금 알려드릴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RNG 인젝터를 빼봤습니다. 요 안쪽을 홀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카본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본들을 정상적으로 잘 청소를 해줘야 작업 후에 다시 인젝터가 터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젝터 홀은 상당히 이제 청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공유를 할 건데요. 이거는 저한테 맞는 방법이지 누구한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편한 작업을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인젝터홀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젝터 동화쇼가 터지게 되면 인젝터홀에는 그 미연소된 그 가스들이 올라오면서 안에서 이제 카본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카본들이 많이 쌓였을 때는 이 보시는 것처럼 세브러쉬 일차적으로 세브러쉬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 청소가 됐다. 그럼 이제 약품을 뿌려서 카본을 뿌려줘야죠. 그냥은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약품을 넣어서 뿌려 주고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일반 호스입니다. 일반 호스에다가 장갑을 껴서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 아니면 뭐 에어 공구로 해서 돌려주죠. 그래서 2차적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까 보셨던 세브러쉬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이 세브러쉬에다가 장갑을 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놓고 닦아줍니다. 일반 첨도 괜찮겠지만 가장 좋은게 흔하게 볼수 있는 폐장가를 이용하면 됩니다. 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깨끗한 면이 나오죠? 여기다가 장갑을 이렇게 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소할 때 이거를 넣어서 돌려주면 청소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해줘야 되겠죠. 이거 이제 상태를 보셔서 카본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아무 유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돌리게되면 오히려 그 카본들에 의해서 이제 또 홀면이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품에서 이렇 1차 약품을 투입을 해 줍니다. 이렇게 약품을 넣어서 이 카본들을 이제 흐물흐물하게 이제 녹여주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 녹을 동안 잠시 이제 기다려주고요 이제 카본이 많은 상태에서 이쇠 브러쉬를 이 전동으로 해서 강하게 돌려주게 되면 인젝터 홀이 망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돌릴 때는 인젝터 홀을 닿지 않는 선에서 깊이를 놓고 돌려서 벽에 있는 거를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돌릴 때는 손이나 이런 거로 해서 아니면 전동도 진짜 약하게 해서 이제 밑바닥에 있는 카본들을 긁어주는 거고 절대 전동을 세게 해서 바닥에확 돌리면 코를 망가지게 되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절대 요 면은 바닥에 바닥에서 너무 세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 가속적인 손으로만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은 이제 약품을 놓고 이제 끌려졌으니까 요. 호수로 연결된 이 장갑을 해서 일차적으로 얘를 이제 돌려줍니다. 돌릴때는 너무 강하게 너무 세게 돌리시면 말아주시고요. 적당하게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하전수로 해서 눌릴때 전종을 깨끗이 한다고 힘을 딱 주게되면 살처가날수 있습니다. 지그시 눌른 다음에 그냥 눌려주면 됩니다. 접은 회전수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솔 브러쉬에다가 장갑을 낀 다음에 입구서부터 굴려줍니다. 절대 한 번에 청소한다는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예.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좀 보셔야 되고요. 벌서 이제 장갑이 시커멓게 묻어나오죠? 폴 벽을 보게 되면, 아까 영상과는 틀리게, 깨끗해져 있는 거를 이제 보이실 건데요. 카메라 영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깨끗하게 나오지만 육안적으로는 아직 카본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갑을 미리 짤그 잘라 두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바꿔서 또뭐 다시 이제 청소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됐죠. 자, 보셨던 것,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이, 많은 전기사분들께서 처음 이 디젤 쪽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직까지 문제 쪽을 청소하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같이 좀 편하게 좋은 방법은 서로 공유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좀더 편하고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